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랑 무과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9, 10, 11스테이지 요 구간에서 헤매시는 분들 아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냐 보나요 그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무과금이라고 기존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9, 10, 11구간에 있다는 거는 무과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1번 9구간 자 9구간은 일단은 타츠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려요 그리고 기계코어를 올려요 그러면 구구간이 어느정도 풀립니다 근데 구구간이 막힌다? 여기에다가 마츠게를 그냥 얹어요 네, 마츠게를 얹어서 1번에 마츠게 놓고 2번에 타츠를 놔도 90스테이지 정도는 깨집니다 예. 네. 근데 10일 11 가면 11-60이 빡세지거든요 그럴 때는 남의 쿠자라스마츠게 타츠 막기가 셋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르자르가르들을 같이 놓으면서 버티면 11 구간까지는 밀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11 구간 후반, 후반 그리고 12 구간 들어왔을 때는 제노스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121 만들어놓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서 이 무가금 넥을 어떻게 만들면 12 구간, 13 구간까지 뚫리냐? 근데 저는 아직 13을 못 뚫었으니까 12구간 12구간까지 어떻게 하면 뚫리냐라고 했을 때 남의 쿠자라스 제노스, 타츠마키, 마츠게, 메르자르 가르드로 뚫습니다. 근데 이제 무과금이기 때문에 이 진영 이동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로 타츠마키를 3번 아니면 4번에 놨고 메르자르 가르드 위치랑, 많이 바꿔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바꿔가면서 했고, 그리고 실버 팽이 나왔을 때는 메르자르가르드를 실버 팽 위치에 맞춰줘서 그 유수위 암수위권을 메르자르가르드가 맞고 다음에 타츠가 이제 금을 쓰는 뭐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까지 봤을 때. 저는 지금 19과금 13구간에 있지만 일단은 타츠마키만업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업 그리고 타츠마키 기계코어 업 막힌다 마측게 투입 11, 12구간에서 남의 쿠자라스도 투입 네 남의 쿠자라스도 투입 그 다음 12, 11구간이 안돌릴때 제노스까지 투입 해서 타츠에게 모든 버프를 밀어놓고 메르자르가르드가 대신 맞아주고 타츠가 한방컷 내는 걸로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13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해서 여기서 한 마리가 빠지면서 금속 배트가 슬슬 들어가줘야 맞다. 네. 무가금은 동제를 부질 키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9, 10, 11, 12, 13 구간까지 무과금으로 가는 스테이지를 정복하는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아시겠죠?